여기 있네요. 네. 여기는 동상원형이고요 네. 앞번이 현재형이고요. 네. 그렇죠. 현재 그게 보이는데. 여기는 네. 여기는 동상원형 그렇죠. 어? 이렇게 네. 나뉘는게. 네.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과정에는 네. 네. 과거. 음. 과거 완료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네. 과거 완료는 네. S D S D 하면 여기가 네. 과거형이죠. 네. 그렇죠. 부동사 과거 그렇죠. 플러스 동환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과거는 지금. 음. 이종속절주절물을다 네. 지금이라고 해석을 해 주면 돼네 완벽합니다. 네. 그리고 과거알률은 네. SVS 중에서 여기가 Head 네. 어, BP 대과거 수컷 그리 여기는 조동사 과거 네. 플러스 Head BP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제 과거의 일을 나타냈거죠 그렇죠 완벽하군요